랩바 워크아웃 같이 해보실게요. 두 다리 모아서 업앤 다운 러닝 한 발씩 업 다운 다운 앤흐앤 스무 번 계속 하실게요. 호흡하면서 후, 앤흐앤흐 후, 후. 아랫배 단단하게 힘주시고 엉덩이 납작하게 만든다 생각하세요. 어깨 내리시고 몸통 흔들리지 않게 다리 똑같은 길이로 왔다 갔다 앞뒤로 쭉 계속 키 커지세요. 흐 후, 후, 이제 두 다리, up and down, up and down, ten times, up and two, up and three, up and four, up and five, up and six, up and seven, up and eight, up and nine, up and ten. 잘했어요. 자, wide squat. 2번 뿔리에그랑뿔리예요 그대로 N 들쭉 비후. N 10번 하세요. 2 N 쭉키커지고3 N 쭉 똑같은 무릎 길이 유지하세요. 4 N 쭉 N5 N 들 N 길게 N 7 N 쭉 N 8 N 쭉2모9 r 쭉 발바닥 똑같이 눌러서. 그렇죠. 잘했어요. 자 그대로 오른다리 들고 그대로 와이드 스쿼트. 8번. 2. 쭉 똑같아요. 3. 쭉. 4. 골반 가운데 유지하세요. 5. 그렇죠. 6. 쭉. 7. and, 쭉, 마지막, a n 그렇지, 반대 다리 힐업, 그대로, b n n 길게, t w n 길게, three, and, 쭉, four, a n 쭉, five, n 쭉, six, n 두 번만 더요, and, s n 마지막, e i 앤, 그렇죠. 그대로 앞뒤로 쓰셔서 햄스트링 스트레치. 30초 동안 깊게 호흡, 캄블레, 앞으로 호흡, 흐, 발바닥 다 눌러놓으시고요. 앞다리 밴드 하시면서 뒷다리 뒤꿈치 쭉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뒷다리 밴드 하시면서 앞다리 앞, 허벅지 뒤쭉 눌러주시고 10초만 더 왔다 갔다 엠들 쭉. 그렇죠 천천히 중심 잡으면서 일어나세요 잘하셨고요 다시 와이드 스쿼트 똑같아요 준비 힐업 후앤 그렇죠 투앤쭉 쓰리 앤쭉포앤쭉 파이 앤쭉 식스 앤 호흡하면서 세븐 앤쭉 에잇 앤 그렇죠 반대 다리에 힐업 골반 유지, 가운데 유지하세요. M2, 3, M two 그렇죠. M 그 M f o u M five n 마지막이에요. e i 얼지. 반대로 앞뒤 스트레치 그대로. 앤, 앞으로 캄블레, 후, 30초 동안 유지하셔도 되고요. 앞뒤 무릎 천천히 밴드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아요. 후, 그렇죠. 뒤꿈서 길게 눌러요. 앤, 옳지. 요런거할때 골반이 앞뒤로 돌아가지 않게 앞을 보는 정렬 그대로 유지하시면 더 효과 좋으세요. 옳지.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세요. 자, 그 상태 그대로 유지. 뒤꿈치, 오른 다리 뒤에 힐업 하시고, 런지. 1 0 번. 그렇죠. 2& w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3& h r 키 커지세요. 4& o u r and, 쭉. five, and, two. six, and, and, and, and two. s 앤 그렇죠. 그대로 와이드 2번 포지션으로 사이드 캄블레 스트레치 후 옆구리 길게 손끝 길게 앤 반대 손도 쭉네번할거에 왔다갔다 두번만더앤둘 길게 손끝 멀리 무지개 그리세요. 앤 양다리 똑같이 눌러놓으시고 앤후숨 쉬면서 그렇죠. 반대쪽 런지 준비하실게요. 그대로 열번 그대로, and down, up, and two, and up, and three, and up, and four, and up, f n up, n d n up, s n up, e n t o more, n d n i n And 그렇죠. 정면 보시고 다시 사이드칸 블레네번 그대로 후 양발바닥 다 눌러주시고 허벅지 안쪽 딱힘 주세요. And. 복부 가운데 컨트롤. And. 다시 and 3후 and two. last and 4 and 쭉 and 옳지. 자 다음은 1번 포지션 했다가 아라베스크 펄스 할 거예요. 살짝 사선으로 쓰셔도 돼요. 왼다리 뒤로 포인트, 오른손 위로 업 하시고요. 아라베스크 펄스 10번 할 거예요. 준비, 업,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파이 엔, 앤, 식스, 앤, 세븐, 앤, 에잇, 앤, 나인, 앤, 그 다음에 오른손 발끝 터치, 애티튜드, 알론제, t w 길게 발레리나처럼 하세요. t h r n 길게 늘리고 f 터치 길게 늘리고 five 시선도 이쁘게 six n 길게 속구 발끝 늘리고 n 쭉 n 쭉 n nine n 쭉 n ten 그렇죠 잘했어요. 반대쪽 아라베스크 펄스 옳지 빠잡고 업 그대로 원엔투엔 쓰리 엔포 어깨 내리고 파이 손끝 길게 식스 발끝 길게 세븐 엔 에잇 엔 나인 엔 옳지 에티튜드 터치 하나 엔 길게 투엔 길게 쓰리 앤, 햄스트링 컬링 한다 생각하세요? 앤, 쭉, 5 앤, 길게 늘려요. 6, 터치, 쭉 앤, 터치 앤, 쭉 앤, 8 앤, 쭉, 두 개만 더 앤, 쭉, 라스트, 터치 앤, 길게 길게 옳 잘했어요. 자, 앞뒤로 4번 포지션이라고 해요. 앞 퇴턴아웃 뒤에는 뭐패럴라 하셔도 되고요 앞에 다리 밴드 스완레이크 폴드 브라 손등 터치 and 밑으로 up and, 그렇죠 and, up and 좋아요 and up and four and up and 업, 가슴 활짝 쭉, 엠 나인, 그렇죠, 엠 업, 마지막, 업, 잘하셨어요. 옳지. 자, 방향 바꾸셔서 다리 앞뒤로 바꿔요. 그대로 위로, 업, 손등 터치해서 다운, 손등 터치, 다운, 앤, 터치하고 팔꿈 치 살짝 구부리면서 내리세요. 업, 앤, 그렇죠, 앤, 업, 앤. 5, up n 6, and, u n 7, and, u n 8, and, u n 9, and, up a n 10.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숨 쉬면서 링바링 한 다리 사이드 올려놓으시고요. 스트레칭 마무리하세요. 그대로, 후, 시선 멀리. 그렇죠. 앤드 다시 업 앤드 후 쭉쭉 늘리세요. 앤드 자 정면으로 방향 바꿔서 앞으로 캄블레 업앤 그대로 가슴 후 귀엽게 멀리 서 있는 다리 계속 힘 주시고 한번더후 길게. 앤, 옳지. 반대다리요. 사이드로 들어서 손끝 길게 하세요. 위로 업. 앤, 넘어가서 길게. 앤, 그대로 일어나시고. 앤, 한번 더. 후, 어깨 내려요. 앤, 들 쭉. 정면, 앞으로 보셔서. 앞으로 캄블레. 앤, 후, 쭉. 앤 그대로 밀어 올리시고 한번더앤후 그렇죠. 자 이제 정말 마무리. 정면 보시고요. 목서클 하실 거예요. 1번 포지션으로 빠져보시고 코끝으로원두 번씩 쭉숨 쉬면서 한번더앤쭉 엔 반대쪽 엔후 길게 들이마시고 엔 내쉬고 엔 들이마시고 엔 내쉬고 옳지 두손 안바 하시고요 자 시선 오른쪽 잘 하셨어요